이 굵기로 말까요? 어, oh, 네네. 어, oh, 뭐해? Yeah. 지금은 S22와 함께 쪼이어 활짝 잃어볼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다들 행사하셨습니까 선택 2022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bc를 비롯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 조사 결과로 예측한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요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1 4분막 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는 여전히 극초반이죠. 이 시각 1, 2위 후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득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1.5%로 1위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5%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19,0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개표는 지금 0.2%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선택 2022 뉴스데스크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표 상황 좀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용 이재은 앵커가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업가전, 써보니까 어때요? 음.